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꾸미기 하실 때 굉장히 엄청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글씨 꾸미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형광펜으로 글을 쓰고 이 획을 따줄 건데 획을 점선으로 해서 따줄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일반선으로 할때랑 느낌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. 점선 첫 번째 버전이고 점선도 두 번째 버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점선 버전은 좀더 펜에 가깝게 획을 딸 건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. 얘는 이 연두색 펜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게 점선을 딴 거고 녹이는 테두리를 이거는 이렇게 글자 색상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점선으로 획을 딴 거예요 어, 그러면 점선 말고 일반 실선으로도 한번 획을 따볼게요 느낌을 보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1-2 그리고 똑같이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 실선으로 획을 처리해줬을 때웰더십한번 요렇게 같은 연두색 색상으로 6월을 써줬고 다 조금씩만 다르게 획 처리를 해줬는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? 그리고 두 번째 자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라데이션 방법입니다 저는 6월을 쓰고 그 위에 이 파란색으로 그냥 덧댈게요 예, 파란색이 조금 진한 색이어가지고 덧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똑같이 6월을 쓰고 여기에 대충 한 어림짐작으로 반 정도를 반 정도를 나눠서 이 하단에는 파란색을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망한 것 같은데 아야 괜찮아 이게 연두색이랑 파란색이랑 이펜 굵기가 달라가지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굵기 차이가 있어서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망한 것처럼 됐어요 뭐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럴때 이 망침을 조금이나마 수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획을 딴다. 획을 실선으로 s 자, 아, 이렇게 실선으로 획을 이렇게 따주면은 훨씬 깔끔해졌죠? 여기에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. 그림자를 추가해 주는 건데 그림자는 이 되게 연한 마카거든요. 연한 회색. 굉장히 연한 회색 마카를 간단하게 그림자 효과까지 추가하면 조금 더 그럴싸한 글씨 꾸미기가 됩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라데이션 할때 진짜 유용하게 잘 쓰는 거는 이 모나미 펜이거든요. 모나미 펜을 사용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6월 을 쓰고 모나미 펜은 펜 자체가 얇아서 그라데이션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약간 이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 이런 느낌 또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라데이션 방법 아예 상반되는 여기가 그럼 2- 2- 아니 2-구나 아예 상반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 핑크 핑크 연두색이랑 핑크색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처음에 먼저 틀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나아서 간단하게 만유월을 이렇게 쓰도록, 쓰도록 하고 여기 이제 반만 색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.. 핑크를 위쪽에 해야겠다 똑같이 밑그림 그려놨던 거에 반띵만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되게 예쁘죠?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하고, 이제 뭐, 미끄럼 그려놨던 거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또 지워지니까.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그림자 효과 방법인데,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그림자를 선만 그려주는 거예요. 어떤 거냐면, 자, 약간 이렇게. 이렇게 단순하게 선만 몇개 그려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그 다음 방법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, 일단은 밑그림을 그려줄게요. 좀 입체 글씨처럼 써줄 건데, 이렇게 해 주고 좀 통통하게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를 줄거예요 그림자 효과도 그래서 좀 깊이 뚱뚱하게 통통하게 그림자 효과를 줄 거고 여기를 중요한 게다 검은색으로 칠할 거거든요. 그림자를좀 통통하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반짝반짝이는 그런 듯한 느낌의 그림을 넣을거예요 이거 진짜 간단하고 근데 진짜 예뻐요. 뭐 별같은걸 그려넣어도 되고 식으로 엄청 예쁘죠? 이거 진짜 예뻐요.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글씨 꾸미기 방법인데,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검은색이 제일 예쁘긴 한데 오늘 조금 번외로 다른 색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이거는 이 획도 일단 노란색으로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이것도 그림자 들어갈 곳을. 이 형광펜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느낌이 아, 어, 근데 이 노란색이라서 티가 많이 나지 않네. 아니면 아, 약간 고민인데, 그러면 도전 일단 이 획을 글씨의 획을 검은색으로 따주고 그림자의 무늬도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굉장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인데, 자, 이렇게 하고, 좀 얇은 펜으로, 여기 동일하게. 오 이거 괜찮다 근데 예쁜 것 같은데요? 생각보다 좀 망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 네모 박스 안에 글씨를 쓰는 건데 일단 네모 박스를 그려볼게요 사실 네모박스가 제일 쉽기 때문에 네모로 하긴 했지만 크게 상관없어요. 동그라미로 하시던 마름모꼴로 하시던 그리고 간단하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자 효과 같은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채워도 좋고 안 채워도 좋아요, 색을. 일단은 안 채우는 걸한 다음에 약간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요런 느낌이 블랙 앤 화이트의 느낌이에요 이 그림자도 심플하게 비금을 쳐서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단순한 박스형이고 그 다음은 안에 색을 채워 넣을 박스인데 동일하게 기본 틀을 잡아주고 저는 형광펜을 쓰긴 하는데 뭐색연펠로 하시던 마카로 하시던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림자 부분도 좀 다른 색상의 형광펜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적어주면 되거든요. 여기에 6월 이렇게 6월 이 박스형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스형은 그냥 이 마카같은걸로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그림자 부분에만 색상을 칠해서 하는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깔끔해서 여기도 6월 깔끔하고 예쁘죠?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 오 여기 번졌네 형광펜으로 글씨를 쓰고 테두리를 획을 쓸 건데 획을 이 형광펜이랑 조금 어긋나게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개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거는 약간 이런 헤더같은 큰 글씨를 쓰고 이 주변에 이런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그려주면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짝이 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제가 예제로 그러면 다른 색상도 한번 해볼게요. 다른 다르... 노란색 노란색도 동일하게 6월이라고 먼저 적고 여기 이렇게 적고 이것도 테두리를 이 형광펜이랑 조금 어긋나게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야. 여기도 간단하게 약간 이런 반짝임 혹은, 아, 아, 반짝이는 느낌 혹은 먼지 같은 느낌을 슬쩍 냅둬주면 이렇게 예쁩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유월을 쓰는 방법, 유월을 꾸미는 방법을 총 13가지를 보여드렸어요. 굉장히 예쁘죠? 이렇게 총 13가지를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쉽고 유용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